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또 스위스 은행 파산 관련해서도 이런 악재도 에 어, 시장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 전쟁 금리 인상 뭐 이런 모든 악재란 악재는 이제 현재 이 시장에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상태고 최근 이제 부동산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올해 주식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보일지 그동안 이제 큰 상승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다권에 있었던 그 반도체주들이 약진하면서 거의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대표적인 반도체주죠. 이 랜드 플래시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이 섹터 중에 이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주가 다음 또 반도체 어 장비주들이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에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이 거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어 뉴스에 어 누가 뭐돈 벌었다 또어뭐 사상 최고치다, 뭐 이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꺾이는 이 흐름을 보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두개의 섹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D램과 NAND 플래시이두개의 차이점은 D램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가 저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NAND 플래시 같은 경우는 어, 이 캐시에서 어, 받은 받은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어, 이런 그 반도체가 바로 낸드 플랫입니다 어, 그리고 이 관련주를 오늘 보시면 어, 먼저 PSK가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퍼는 8배 수준이죠 어, 패스가 9배 퍼가 이제 9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대체적으로 보면 은 삼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가 퍼 8배 수준입니다 거의 뭐 8배 수준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퍼가 낮은 종목을 보시면 이제 원익 콜딩스 지주사죠. 또 심택이 4배, 한양 ENG 4배, 이런 3배에서 4배 수준되는 아주 저퍼 상태에 있었던 기업들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동조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얘네들도 거의 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는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종목들 PBR을 보시면 이제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 PSK 지주사죠 얘는 0.7배, 또 원익이 0.7.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0.25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이닉스 0.93, 케이시텍 0.8, 한양 ENG, 지주사를 뺀 나머지 보시면 이제 하양 ENG가 가장 낮은 PBR을 받고 있습니다. 퍼는 4배 수준이고, 배당률을 보시면 삼성이 이제 분기배당이죠. 하이닉스도 이제 분기배당입니다. 그래서 얘는 2%대지만 5% 수준 정도 나오는 종목이 PSK 홀딩스, 원익 홀딩스, 이런 지주사들은 상당히 이제 높은 그 배당 수익률을 또 보이는 종목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5% 이상 나오는 종목이 얘네 얘네 종목이고 또 시가총액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1위죠. 366조. 이 무거운 놈이 오늘 2% 가까이 아주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상승률이 더 높죠. 이 6%대. 시총은 61조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억이안 되는 놈은 이제 PSK가 이 거의 이제 2천억대의 어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놈은 이 PSK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부채 수준이 가장 낮은 놈이 테스였죠. 이 테스도 퍼도 이제 9배 수준이고 부채도 낮은 놈이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럼 이 종목들의 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K는 어이 PR 스트립 장비 1위 기업입니다. 이 전공정장비 세계 시장 1위 기업이 PSK입니다. 어, 실적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죠. 어, 전년도 비해서 32% 증가한 순익을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53억 대. 어,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지금 200일선이죠. 장기 평선까지도큰 어,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테스 그랬어요. 어 얘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죠 얘도 전공정 장비 주들이 어, 상대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실적으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도 어, 200일 선을 이제 뚫었죠 제우스 어, 얘는 크라이 펌프 어, 세계 1 입니다 얘도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한번 신곡가를 쓰고 이제 거의 이 하락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PSK, PSK의 지주사입니다. 얘도 이제 200일 선에,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PSK 홀딩스. 테크 윙, 후공정 검사 장비. 얘는 지금 뭐바닥권을 지금 뭐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5천원대에서 어, 바닥을 한번 다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심태기. 어, 얘는 이제 인쇄로 기판이죠. PCB 관련주고, 어, 보시면 상당히 이제 뭐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70억대의 순이익을낸 기업이 심태기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흘르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25,000원대에서 어, 지금 뭐 쌍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상승할지, 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심태 원익이 어, 얘도 지금 전에 24,500원대에서 반등하면서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원익 홀딩스 어, 얘도 뭐 실적은 어, 전 분기에 비해서 5% 정도 감소한 실적을 보였었습니다. 어, 지금 전에 있던 3,000원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케이시텍 얘는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어, 지금 뭐 200일선 대에서 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강한 그 지지력을 보였었던 케이시텍, 어, 한양이 어, 얘도 뭐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712억 그래서 어, 전년 비해서 이제 55% 증가한 실적을 보였죠. 삼성전자. 얘도 뭐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